아, 용 점점 와우, 행복하다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간장게장, 양념게장 먹방. l e t 오늘 음식은요, 정수게장이라는 곳에서 택배로 받았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간장게장부터. 오, 왜 이렇게 커? 원래 이렇게 개가 컸나요? 와. 우와. 우와. 자 양념 게장. 우와. 우와. 와. 와. 와, 진짜 맛있어요. 와. 와. 와, 이건 진짜 밥도둑. 얘는 밥을 비벼서 꼭 먹어야 할 맛입니다. 와. 이 간장게장은 약간 그 바다 내음이 느껴져서 비린 거못 먹으시는 분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양념게장은 와, 이건 무슨 치킨보다 맛있어요. 양념치킨 이런 거 생각도 안 나요.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강추 와 미쳤다. 우와 자, 밥두개 가져왔습니다. 하나는 간장게장용, 하나는 양념게장용으로 가져왔습니다 먹어볼게요. 간장게장 비빔밥 와. Unbelievable. u h oh. 가령 점점 간장과 양념의 조화 음와 이것도 맛있네요 와우 행복하다 간장게장 vs 양념게장 저는 양념게장 와, 양념게장 소스가 말도 안됩니다.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요 자,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